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어, 요번 시간에는 악성코드 자동분석 시스템 앱 애니런 사이트의 필터링 기능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 저번 시간에 앱 애니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악성코드 샘플이 올라오고 그것을 공개를 했을 때 프로세스를, 흐름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동첩분석과 자동분석을 할수 있는, 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어,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퍼블리 서브 미션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공개된 그 정보들을 이렇게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약한 15,363개 정도의 이런 데 샘플 분석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이 다 악성 코드는 아니고요. 정상적인 코드들도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좀 이렇게 골라내고 싶을 때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필터링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요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어 운영체제들에서 돌아가는 형태들이나 특정한 파일 형태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환경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OS 이즈각이 그 다음 현재는 선택되지 않는 상태인 것이고요. 여기서 아래로 아랫바로 내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환경들을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P 환경이나 비스타부터 시작해서 Windows 10까지 이렇게 환경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앱매니저 쪽에서도 이제 현재 윈도우에서만 환경들이 이제 구성이 그 동적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7 환경을 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서치라고 있죠. 이거를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윈도우즈 7 환경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제 아이콘들이 조금 조금 있죠. 그래서 이 아이콘들을 이렇게 위쪽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그 어떤 형태들, 그러니까 악성 코드 같은 경우도 유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트로젠인지, RAT, 리모트 리모트 s 세 형태이든지 아니면은 매크로형식든지, 키로거형식인지 이런 형태들을 정하는 것들이 이렇게 아이콘들이 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콘들을 보시고 이제 어떤 악성 코드 형태인가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터링 기능에서 또 다른 것을 한번 보시면은. 네이밍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밍은 이제 여기에 작성되는 네이밍들이겠죠. 여기 작성되는 이제 그 우리가 올리는 그 네이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뭐 파워쉘, 뭐 파워쉘 같은 경우는 전 되게 강조를 하는데요. 파워쉘을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파워쉘이라고 붙어 있는 어떤 문서, 들이나 아니면 url 주소나 예, 그런 것들이 검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url 주소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하냐 그 악성 코드 형태 파일 형태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필터링에서 여기 보시면은 어, 그 타입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런타임 형태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url이나 파일 형태로 지정을 해줄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로 내가 파워실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겠다 라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서치를 누르시면은 이제 파일 형태들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DOC 파일, 파워 쉘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파워 쉘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형태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파워 쉘의 정상적인 코드들이 뭔지 몰라서 지금 올리신 분들도 많이 있죠. 예,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확인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또 다른 필터링 기능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이제 URL 주소나 파워쉘을 이용했었고, 이따가 제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확장명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 확장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악성 코드 분석 EX 파일 형태는 아니죠. EX 파일이나 DLL 형태의 그런 p 피폼의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PDF 파일, 특히 지금은 문서형 악성 코드 형태의 PDF 파일 같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DOC 이렇게 뭐 엑셀 이 파일이 대표적인 거죠. 이런 형태들을 여러분들 골라낼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 매크로 형식 같은 경우죠 아니면 이제 뭐 VBA 형식, 비주얼 베이직 형태인데 스크립트를 한번 좀 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치를 보시면은 어 거의다 이제 VBA 파일 형태들이 좀 많아요 HTA 같은 거는 요즘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배치 파일, 윈도우에서는 배치 파일만큼 깔끔하게 예, 이게 실행되는 형태도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js 파일 같은 경우죠. 요 같은 경우는 보통 그썸멜이나 그런 것도 우회하기 위한 그 썸넬이라 그 메일 스팸메일 시스템이죠. 예, 그런 것들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에 랜섬웨어 배포를 할때 이렇게 js 파일 형태로 많이 예,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v b a 형태들. 이거는 매크로. 그렇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매크로 형태들도 이렇게 vbs 파일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나머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취약 그 악성 코드인지, 의심되는 건지, 의심되는 수준인지 아니면은 어, 디텍션 되지 않은지 정상 파일인지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는 이제 해시 정보들, 도메인 정보들, IP 정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MITR 같은 거는 이전에 동영상에서 저희가 제가 P 스튜디오 리뷰를 좀할때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 기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가이드인 거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이드도 넘버값을 알고 있으면 여기다 적용하시면 은 아, 이 악성코드는 어느 수준까지 공격을 할수 있는 악성코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카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IDS 룰, 뭐 스노트하고 수리카타를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수리카타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그 IDS 룰에 대해서 탐지된 그런 값들도 여기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키지 정보 안에서 어느 지점에서 악성코드가 예, 실행이 되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앱 애니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샘플 코드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분석을 너무 나잘돼 있고 보기가 편해요 그럴 때면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을 하시던 치해사고 분석을 하시던 그런 패턴 분석을 할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